어 노래 되게 잘하시는 가수세요? 일등두번 하면 나가는 거예요? 오늘 때하고 이제 다그 6월에 가서 수에 1등을 하고 상인공마스를 모이는 그 자리 서 연말에 다시 1등을 하면 연말에, 1등을 하면... 다시 1등 하면... 그렇지, 연말에 하는 거죠. 하면... 예. 제가 그러고 싶어 가지고 가봐서 막 경솔해요. 누구보다도 오늘 예 가장 뜨거운 밴드는 나가스 천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국화테니아까가는데 오늘 첫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 어쨌든 그북한스텐좀 경솔해 왔어요. 예. 일등은 <웃음> 항상 예 너무 여유 있는 표정도 좀예 싫고요. <웃음> 근데, <웃음> 아 진짜. 어 아, 느낌이 별안좋네 어떻게 연습 많이 했어요? 제가 볼 때는 분위기가 네. 저희가 가장 신나는 분위기가 될것 어... 같아요. 편곡을 워낙 탄탄하게 해서. 어... <웃음>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카스텔이 네. 자진해서 1번을 하겠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편곡 탄탄하게 했다는 그말딱 네, 음, 음, 예, 예, 예. 듣고. 어, 느낌이 좋다고 했아요 네. 느낌이 아... 좋고. <웃음> 편곡 잘 됐어요? 안 됐습니다. <웃음> 아, 편곡 잘 들어와야지. 저도 그렇게 멀쩡 <웃음> <멋있다. 웃음> <웃음> 열심히 했는데 <웃음> 제가 한번 저희가 1분 1번 해보겠습니다 아진짜 예. 어? 네 1번! 뭐야! 뭐야! 원래 제가 김현우 씨 팬이라서 네. 찍으려고 한,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예. 제가 오늘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오 국허스 1 아, 네. 정말? 정말? 네 정말 놀라고 노래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지고 <웃음> 그러면 머릿속에안 떠나는데 연우 씨도 마지막에 좋았잖아요 네 좋았는데 네. 죄송합니다. 국가 스타 제가 뽑아 드릴게요. 예? 야, 오늘 빅매치기 때문에 멘붕가 정말 중요해요. 이거야? 앉으면 <목소리> <웃음> <목소리> 네, 될것 같아. 네, 뭐. <목소리> 오, 시당이야! 시당이야! 시당이 이게 낫네. 우리 방향 스타 어땠어요? 잘하겠다. 스커스는 답게 되게 멋있게 편곡해 올것 같아요. <웃음>